안녕하세요 아인입니다 아 이제 정말 평택에도 봄이 왔어요 어, 지금 도시에도 하나둘씩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했고 어,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도 너무 이쁘게 보여서 잠시 촬영을 해봤어요 어, 주말에는 제가 산에 좀 다녀왔어요 음, 뿌려놓은 씨앗들도 싹이 트고, 부추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냉이가 지천이랑 냉이도 좀 캐오고요. 어, 근데 냉이가 상당히 좋아요. 봄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물이 <웃음> 막 흐르는데, 아, 이거 이런데서 발 담그고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아직 발시렵겠죠 제가 여기서 냉이를 좀 많이 뜯었는데 캐는데 냉이를 이 흐르는 계곡물에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좀 씻어봤어요. 아, 원래 이런 데서 그좀한가롭게 냉이도 캐고 달래도 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곡물에 이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이제 음식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손돌림이 되게 빠르죠 빠른 이유가 있죠 물이 차가워서 <웃음> 아직은 계곡물에 손 담그고 있으면 되게 시려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냉이를 씻는다는 거 <웃음> 물은 참 좋네요 주말에 산에 갔다가 냉이도 캐고 달래도 캐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산수유도 너무 이쁘게 피어 가지고 몇가지 찍어 봤어요 산에서 캐온거 언박싱을 좀 해볼까요 어, 머위도 이제 올라와 있고 달래 냉이 쑥 아주 많이 어, 산나물이 아주 지천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요리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쓴나물의 대표죠 머위나물이 이제 새순이 막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됐다 싶어서 숙 캐듯이 그렇게 이제 캐가지고 갖고 왔고 냉이도 아주 지천이에요 그래서 냉이도 좀 캐오고 달래가 보이시나요 달래 머리 와 이게 이게 마늘돼지 이게 달래인가요 <웃음> 어, 달래 머리통 좀 보세요 뿌리가 와 아주 몇년 묵은 갈래 네, 아주 양성이 좋을 것 같고 쑥도 조금 캐오고 아 이거 가지고 이제 반찬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웃음>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 머이나물부터 이제 무침을 해볼 건데요 머이나물이 좀 쓰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들쓴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요 때가 아니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요때 많이들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머이나물을 넣어 주시고 데쳐주세요 나물 데칠 때에는 물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고 나무를 넣은 다음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리고 뒤적뒤적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익도록 이렇게 만져 주셔야 돼요 나무를 끓는 물에 넣고 그냥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 줘 가면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맛있게 나무를 데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무를 데칠 때 이런 방식으로 데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머위는 이렇게 씻어가지고 좀 물에 담가놨지만 이 머위는 새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씻어서 바로 이렇게 담가놨다가 살짝 담가놨다가 바로 버무리시면 돼요. 냉이도 마찬가지로 데쳐주시면 돼요. 굵은 소금 한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데쳐 주신 다음에 양념장을 미리 만드세요 된장양념 만들어서 냉이를 드시기 좋은 그 크기로 썰어 주신 다음 이렇게 양념장 하고 섞어서 또 조물조물 묻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넣고 건새우 넣고 국물을 오리세요 자, 물이 끓고 있죠. 국물이 끓고 있으면. 파글 파글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차례대로 이제 재료들을 넣어 주시는데 여기서 어 지금 요거 제가 팔팔팔 끓이면서 중불로 줄였어요 중불로 줄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재료를 넣으세요 계속 넣으시면서 계속 끓여 주시는 거예요 중불입니다 센불 아닙니다 중불에서 계속 양파 넣고 그리고 또 애호박 넣고 이런식으로 계속 끓여주세요 그리고 다진마늘 넣어주시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대파 넣으시고 또 계속 바글바글 끓으면 여기다 이제 두부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부 넣으시고 또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이세요. 계속 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배이고 재료들이 익어가죠. 거기서 또 이제 물이 빠져나오면서 국물이 조금 늘었다가 살짝 또 줄었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냉이를 조금 썰어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기를 넣으시고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줄이세요 불을 줄이시고 약한 불로 보글보글할 정도의 그런 세기로 좀더 끓여내시고 간을 딱 보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음 맛있겠죠 냉이 묻힌거 요것도 좀 올려놓고 이제 상을 차려봅니다 달래장 조금 해가지고 어, 달래 부침 좀 만들고요 계란찜도 하나 만들고 어, 누구는 여기 달래를 너무 좋아하셔고 아예 달래 비빔밥을 만들어 드셨어요 냉이 된장찌개 요거 끓일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된장마다 맛이 좀다 틀리잖아요 이짠기도또 틀리고 어, 그래서 그 레시피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레시피를 올려드렸는데 입맛에 맞게 재료들을 가감하셔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집된장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고 시판 된장은 짧게 조금 끓이셔야 맛있어요 그 차이를 알고 끓여 드세요